우리가 길게 지금 육계명을 공부했습니다. 육계명의 그 본위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육계명의 본위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그 이웃을 하나님 앞에서 또 바로 세워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그래야 이제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시기하거나, 어, 불의를 행하지 않는, 미워하거나, 뭐, 과도하게 뭐, 분을 내거나, 죄악된 분노를 내거나 하지 않,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자기애적인 것이 굉장히 강한 존재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그 자기애가 강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기와 자기 사랑, 자기를 그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데는 조금도 뭐 아까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는 굉장히 계산을 하죠. 그런 존재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다시, 깨우쳐서, 사랑을 누려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뭐, 그리도 안에서 세 사람이 되긴 했지만, 성, 옛사람의 그 성향이 남아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그,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향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 집안 내력으로도 나타나고, 그, 지, 사람들의 체질로도 나타나고 말이지. 그, 그 사람들의 문화로도 나타나고. 그, 그, 그 나라의 그 문화로도 나타나고. 그 죄된 자기의적 성향이, <웃음> 옛 사람의 성향이. 서로, 뭐, 어느 게 서로 못하다, 어느 게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법정적으로 어렵다 하시고, 어,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웃음> 세워가시니까 그 옛사람의 성향들을 제어하고 새사람으로서 그 주님의 품성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들어와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들어오는 방도를 세워주셨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그거를 누려갈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옛사람의 그 고약한 성향이 나타는 자기의 적 성향이 나타나 그럼 또 미워하고, 또 과격하게 분내고, 또, 시기하고, 그런 죄악된 분노도 드러내고 하는 것. 기분 나쁜 거를 항상, 뭐,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는, 그, 이제 진리를 포장해가지고 풀어요. 그게 이제 죄악된 분노죠, 사실. 그런 게. 자기에게는 그런 게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참, 음, 육계명을 바르게 지켰다 할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 <웃음> 이웃과의 관계에서 육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이 본의 본위를 잘 이루는 그래서 날마다 이제 회개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라도 사실은 육계명의 명하는 거하고 금하는 그 것들을 주의해서 지켜야 했던 거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잘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또 주님 제7계명이 또 명하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계명이 주는 그 본위가 뭔가 어,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내신 제도와 질서 속에서 잘헤아려 보고요. <웃음> 이제 칠계명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이제 혼인 관계가 차지하는 위치인지 가늠하지 말라 하는 그런 그. 내 네, 어, 말씀이니까요. 가늠은 혼인 외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혼인 관계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웃음> 먼저 대유림다 137문에서 7계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고 그 다음에 138문, 180, 130 구문에서 차례로 칠계명이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을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7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7계명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 7계명이 금하는 가늠은 무엇보다 혼인관계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죄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간음은 혼인 관계를 전제한 죄입니다. 혼인 관계를 전제한다는 말은, 혼인 관계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음은 혼인한 사람들만 짓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허무는 그 모든 죄가 이제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총각 처녀라고 해서 간음죄를 안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혼인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신성한 혼인제도를 해치는 행위를 범할 때에는 제7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7계명은 혼인한 사람들만 유념할 계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 성신을 의지하여 날마다 준행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부부관계라는 것은 그 원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그 이제 가는 문제는 그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굉장히 이제,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 질계명의 본의를 잘 알기 위해서, 모세율법에서 혼인관계가 차지하는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에서 혼인관계가 차지하는 위치를 잘 안다면 여와께서신에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베푸신 그 뜻에 관하여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뜻이 곧 칠계명의 입법정신인데 이 입법정신을 잘 알고 있을 때제 칠계명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미의 하나님을 반영한 그런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그런 어 피조물들이고 그리고 그그그 그, 그, 그 하나됨을 나타낼 제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이 계명의 본인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7 계명의 입법 정신을 깨닫고. 실개명을 준수할 때 하나님의 개명이 우리 앞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되니까 앞에서 드러나게 안하고 안 보이는 데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적인 사랑으로 마음으로 짝사랑도 할수 있고 마음으로 음역을 풀수 있고 마음으로 그래요. 그렇게, 그럴 렇게그 때는 칠계명을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토 안에서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맛보게 하심입니다. 아까 이제, 요수와서를 그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난 땅을 정복하는 것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순종하는 걸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도록 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난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하는 거니까 율법을 순종해서만 세워지는 거냥요 장소만 차지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배해가지고 그저 몰아낼 건 몰아내고 일종 일부는 저기 종으로 노예로 쓰는 건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계명을 순종하는 게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광도 하나도 안 나타나요. 죄밖에 드러낼 수 없는 존재들인데 율법을 순종해야만 비로소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께 대한 그 법도를 쫓아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그 갖게 하신 마땅한 예배 자태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계속, 계속 탐욕, 탐욕이나 버리고 다른 신이나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쇠사들에 매워서 노예처럼 부리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면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종처럼 부립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려, 뜻을 알려주시고 그 거룩하신 뜻을 조차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드러내며 살수 있습니다. 이게 음. 이제 개인적인 그런 그 현, 현세적이고 개인적이고 육체적이고 사단적인 것은 철저히 자기 안에 갇힌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10편 19편 음. 9절로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으로 금꽃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으로 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오래가고 그 영광 그 빛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주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거는 언제, 그래도 그것도 언젠간, 그,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영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 금보다 더 진리를 사모하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영원성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요 주님의 뜻을 좇는 게 영원성이 있는 것이지 진리성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웃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며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줬지만 죄는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씻어내고 죄를 고백하고 그것도 뭐 우리 쪽에서 완전히 씻어낼 수 없는 거죠. 뭐꼭 저기, 구수인이 그 피부를 시게 할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는 그, 우리가 의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의롭다고 여겨주고, 깨끗하게 여겨주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회계는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에요. 회계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즐겨서 하는거죠. 그러면 그 혼인관계가 모세율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유림문답 7개명을 포함해서 5개명에서 10개명을 인간에 대한 우리의 본분이라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1계명에서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본분입니다. 대유리 문답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온 언약 백성에게 두 가지 의무, 본분이 있는데 1 0명의 처음 부분과 둘째 부분이 바로 그두 가지 본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행할 모든 의무이고 본분입니다. <웃음> 즐거이, 기쁘게 할 그런 의무이고 본분인거죠 본분이란 마땅히 행할 바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백성이 되었으면 반드시 행해야 할 모든 것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언약백성으로서 십계명의 입법정신을 조차 계명들을 준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인생으로 지음받은 본의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소명과 직분을 행하려고 할때 식계명은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계명이 없으면 법도가 없으면 그 기준이 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거에 준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조산에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 희미한 어두 어두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런 걸 보고 그냥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모세율법을 연구해 보면, 그런데 모세율법을 연구해 보면, 혼인관계는 우리가 동료 인생을 대하는 관계를 요약하고 대표합니다. 가령, 레위기의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이 레위기 중간에 나올 뿐만 아니라,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경결법전은 11장에서 16장까지 나오고요. 그 성결법전이 이제 17장에서 22장에 나옵니다. 23장도 성결법전에 속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전체 27개 장에서 거의 절반이나 되는 그런 열두 개, 열세 개 장이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입니다. 정결법전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때 따라야 할 실행법전이 되고 성결법전은 제사장 나라답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스라에서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려고 할때 실행해야 될 그런 법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두 법전은 각각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 문제하고요, 또 혼인 문제하고, 거룩한, 거룩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이제, 교차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음, 음식의 주제는 언약백성이 창조세계에 대해서 갖는 관계를 다룹니다. 거룩함의 주제는 언약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규율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관계의 주제는 언약백성이 다른 언약백성을 포함해서 무릇 인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이세 가지 주제가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이나 창세기 2장 4절로 25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끝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에게 명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인생이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거룩한 사회를 세워나가라 하시는 창조 명령의 내용 이 혼인관계를 이루어 살수 있도록 인생에게 음식을 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창세기 그 2장 4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금령을 내리셔서 그 거룩함 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선화가 금령은 먼저 너희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금령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나무 곧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 금령을 주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혼인 규례를 제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컨대 이 세가지 주제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세가지 근본 물음, 세가지 근본 숙제와 관련됩니다. 인생의 무릇 창조받은 본의를 이루고 나아가려고 할때이 세가지 근본 물음에 바른 해답을 제출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시로서 그 해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내리치고 특별히 인생을 만나 주심으로써 그 해답을 이루고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선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귄 가운데 나아갔다면 하나님 나라가 역사위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부정명령 속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 충만한 대로 나아가게 됐을 것이죠. 내위기의두 실행법전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 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씨앗의 형태에서 그 열매 내용들을 볼수 있게 하셨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다 연, 연계가 되는 거죠. 연동, 연동되어 있다. 제도,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의 모습도 그래야 하고, 저들이 취해야 될 행위도 그런 것이죠. <웃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천하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 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은 이때에서야 비로소 작정하셔가지고 이루신게 아니라고 렇죠 창세전에 사미 하나님께서 구속에 의논을 하시고 이런 언약을 이루시, 평화의 의논에 의해서 이 구속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역사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웃음> 천하 만민이 아담 안에서 모두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할 것까지 다 내다보시고, 또 사단이 그렇게 시험에서 넘어뜨릴 것까지 다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뭐, 상황에 밀려서 떠밀려가지고, 임기응변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죠. 작정하신 대로, 그, 그, 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 탈압도 다 내다보시고, 거기에 사단의 개입도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당신의 그 구원의 그 완전함과 안전함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셔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저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이게 뒷 부분에 나오는데요. 아, 혼인 관계 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돕는자가 되게 하는 거고 뭘 위해서 돕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거룩한 후사를 양육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 그리고 나, 나만 두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혼인 제도가 필요한.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서로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기 그게 목적이 아니니다 음. 그리고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특별히 복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음.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내리셨는데 이 율법에서 혼인관계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사실은 제일 먼저예요, 어떻게 보면. 혼인해야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혼인해야 또 이웃을, 이웃을 정당하게. 그 혼인으로부터 그 자, 부모 자식 관계, 사회 관계, 인류의 관계. 이, 가정, 그, 그 나라, 전, 전 인류까지. 이렇게 확장돼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혼인 관계가 굉장히 근본적인 관계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둘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혼인하지만 그게 시작이 아니라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투영해낼 존재로 거기에 가담시켜 주신 거죠. 그 일을 배제한 혼인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그 엉터리 같은 혼인 관계입니까? 그 일을 위한 것이 아닌 혼인 관계. 그러면, 그,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부사또더나가서 부족, 또 나아가서 그 나라, 전 세계, 이게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자기 행복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다가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다 가로막고 앉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 속에 있으면서 다 가로막고 앉아. 나 하나쯤이야 안한게 그게, 저기, 그게 얼마나 잘못, 큰, 큰 잘못을 하는가. 거기 스스로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실 수 있는데, 우리를 가담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감사해서 평생 그그 그 일을 후회 없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죠. 그거를 주안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신령하게 다 이,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누가 보니까 하고 누가 시키니까 하고 그거 아니에요.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 그 혼인관계의 본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와그 하나 된 혼인 관계의 그것을, 그 정, 저, 그 사랑을 교회 속에서 못 느끼니까 혼인 관계를 제대로 풀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가 안 풀리니까 모든 문제가 안 풀려요.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하나도 안 풀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사랑을 잘 구현하면, 때가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차서 있게 되는 거예요. <웃음> 혼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혼자도 그 일을 할수 있는데, 또, 또 혼인 관계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혼인 관계도 허락을 하셨지만, 타락이 위에는. <웃음> 모든 관계, 인륜 관계의 근간이다. 우리가 5개명에서 이 부모자식의 관계가 모든 인륜관계를 지탱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사회에 베푸신 모든 권위는 부모에게 주신 권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관계로 말미암아 부모자식의 관계가 수립되는지 하면서 혼인관계는 더 근본적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께서 혼인관계에서 부모자식의 관계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발생에 있어서 혼인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더 앞서는 거죠. 물론 그 앞서는 그리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더 앞서는 거고요. 물론 이후에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모든 인륜 관계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조 이후에는 모든, 모두 부모에게서 나서 혼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받아서 올바른, 어. 혼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혼인관계를 생각해 볼때 7개명이 언약백성답게 서나가는 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웃음> 이스라엘이 사실 그 정결해가지고 주님과 혼인관계에 들어온 게 아니죠. 부정하기도, 이, 더 부정할 수 없이, 뭐, 몇번 혼인한 사람보다 더 오고, 예? 그런 상태, 그러니까 장기 같은 존재를 정결한 처녀로 삼아서 주님의 그, 시, 신부가 되게 하시잖아요그 사랑을 모르고 맨날 그, 애굽의 그, 그, 그,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세력들을 흠모하고 말. 그래서 망하지 않았어요. 호세아서 우리가 보다가 말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끊임없이 그래도 주님은 언약적인 사랑, 선택적인 사랑으로 이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그 저희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함부로 그 사랑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 겁니다. 뭐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일을 음. 하지 않는 거예요. 뭐뭐 음. 뭐 현장에서 가는마다 잡힌 자도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 우리가 이런 정도로 혼인관계를 생각해 볼때 7개명의 언약백성답게 서나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7개명은 그저 혼인에 들어가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일륜관계를 세워나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것이죠. 가령, 오늘날 동성애가 점점 확산되어가는 이런 현상은 인륜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두려운 사실 아닙니까? 사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요. 그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이 동성애를 하나 넣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예요. 크게는, 뭐, 우상숭배, 동성애 그 다음에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 불이 추악 탐욕 악이 뭐시길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 비방 이런 것과 그 같은 그저 하나님이 그 버려두신 상태징계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뿐이에요 사실 동성애. 그, 소동과 고모라가, 그, 뭐, 그 저, 그 성적인 불란함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동성애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거긴 이성애자들도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달겨와가지고, 뭐, 천사와 관계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그불란을 했던 거죠. <웃음> 아무튼 근데 이 동성애는 혼인관계를 깨는 그런 주된 범죄이긴 합니다. 동성애가 개인적 취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인관계를 인륜관계의 출발로 삼으신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적 관계를 택하는가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양식을 좋아하는가 한식을 좋아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심지어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갈라섭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건이 아닌데도 이혼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가늠죄라고 했어요다 언약 백성의 혼인은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엄숙한 서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실로 이는 공적인 신성한 행위죠. 그저 두 사람이 갈라서고 마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서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무엇인들 쉽게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거짓말이 아닙니까? 이게 뭐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다거짓말장 거짓말 공장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했을 때, 자기가 거짓말장애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의원이, 주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똑같아요. 50% 100%니까, 뭐, 헬라주의적으로, 뭐, 다, 그, 뭐 거기서 거기다. 그렇게 말해서는 또안 되는 거죠. 음. 그가니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그 자체로는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말도 우리는 못 지켜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다짐한 것도 하나도 못 지키거든요 몇 가지 지키는데 몇 가지 지키는 걸로 자기 의의를 삼아서 다른 사람을 탐해하면 안 된다 그거 거짓말하는 거죠 전적인 부패를 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뭐 로마 케톨릭이나 알미니안들 사고와 같은 거죠. 음. 참된 신뢰는 사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고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를 장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친히. 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선악하는 것, 내가 완성되는 것, 이런 것이 다나 스스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알아야 그게 이제, 의, 그런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서약을 깨뜨린다면 그럼 어디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항상 바리새처 자기는 안 그런 척하는. 자기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믿어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만일 자기 자신을 믿어달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장담까지 하는 거죠다 오히려 자기는 이미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판명난 것으로 겸손히 고백하고 그리도를 겸손히 바라는 태도를 취해야만 다시금 신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계명을 순종할 때만 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계명을 순종할 때만. 이런 내용들에 관하여 앞으로 좀더 자세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혼인 관계가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근본적인가 근본적인 것인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둘때 7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좋합니다. 그처럼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볼때 7계명이 명령하고 그 많은 내용이 잘 <웃음> 그 많은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웃음> 제7계명이 명하는 것. 138문 조금 더 하죠.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8문으로 가서 제7계명이 명하는 것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서 정조를 지키는 것과 자기 자신만 아니라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는 것과 눈과 감각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과 절제함과 순결함, 사김을갖는 것, 단정한 옷차림과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경우에 혼인하여 부부애로 서로 동거함과 우리의 소명에서 부지런히 일함과 모든 부정한 일들을 멀리하고 부정으로 이끄는 유혹에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 7개명에 명하는 게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이 있는가? 이세 분에서 다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그, 이걸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잘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 혼인의 신성함에 관한. 138문에는 제 7개 명령이 명하는 것이 모두 7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7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살펴나갈 때 앞서 논의한 신, 혼인의 신성함, 혼인관계의 중대함을 늘 염두에 두고 어, 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의 신성함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본인을 이루려고 남자와 여자를 혼인하게 하신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신성한 거죠. 그거, 하나님과 관, 관련이 없는 혼인이라는 것은 전혀 신성하지 않아요, 사실 본문, <웃음> 아까 읽었는데,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로 앞에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혼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아무 연고 없이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던진 것인데 그들은 주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그 점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또 이럴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합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정한 이혼증서의 규례를 근거로 아내를 내어 버리기를 예사로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헤롯 안디바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 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본초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입에서 옳지 않다 하는 대답을 이끌어내서 어모세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헤롯 안디바스를 대항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로 자기네 진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본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한몸이 되게 하신 사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은 단지 두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 그런 계약 정도도 아니고, 사회적 관행을 쫓아 수립된 관계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합법적인 혼인 관계는 하나님의 작, 하나님이 작지어 주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혼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친히 세우신 규례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따라야 될, <웃음> 범예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규례를 창조규례라 부르지 않습니까 <웃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된 세상의 질서를 친히 세우시고 그 질서를 친히 붙드시는데그 질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창조규례입니다 <웃음> 이 규례는 흔히 노동의 규례 혼인의 규례, 안식일의 규례로 구분되는데 이 셋은 우리가 처음 살핀 세 가지 근본 주제와 연결될 것입니다. 응. 모든 합법적 혼인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그 혼인의 근거를 허무는 경우가 아니면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짝지어 주신다고 해도 응. 자기네들이 좋아서 데리고 와서 짝지어 달라고 해서 짝지어 준 거잖아요 그러놓고 뭐가 안 맞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건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혼인제도가 아니라 자기 행복과 영광을 위한 혼인제도로 쓰는 거잖아요 <웃음> 창조의 규례는 이제 그 질서가 있게 에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이렇게 서로 돕는 자로서 여호와께서 인간을 돕는 자로 계신데 당연히 그 사랑을 받은 남편이 아내를 돕는 자로 또 아내도 남, 당연히 그 사랑으로 남편을 돕는 자로 살아. 단순히 남편을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요. 그게 그게 최최 최종의 목적이 혼인 규례의 목적이 뭐? 그래가지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웃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순종해서 그 법도를 따라서 어, 살아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근데 그걸, 그걸 빼놓고 자기 기호에 맞는 자기 기호에 맞는 뭐 짝을 찾는 것이 뭐, 잘못된 거는,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뭐, 자기가 성질이 좀 급하면, 좀 부드러운, 느긋한 사람을 택할 수 있고, 지금 돕는 자로서, 그렇게, 그런 기호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세상에 탐욕적인 기호를 내세워서, 자기 자기를 찾으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뭐, 시작도 못하고, 진행도 못하고, 완성도 못하고. 아무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혼인 제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이 생기면 처자도 부인해야 되잖아요. 처자도 부인해야 됩니다. 결국 뭐그 선택이 어느 걸 선택해야 될그 마지 마노선에 서게 되면 처자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그, 그걸 그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음. 아무튼 혼인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리토와 음. 교회의 관계를 잘 반영해서 내서 서로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